안녕하세요. 동포란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3월 2주차 주간 주식시장 네. 전망입니다. 시장은 네.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그죠 그렇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예, 그렇지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서서히 분할 매수를 준비해야 될 때다. 네. 그건 여전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은 저희가 여전히 동의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예측했던 전쟁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다. 예예. 그다음에 또 핵을 건드리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분들도 경제 전체에 불안감을 좀 확산시키고는 있으나 어 결국은 크게 보면 지금 분할 매수할 타이밍은 맞다는 라 네, 차원에서 네. 지금 이 시즌이 지금도 적용 가능하고 네. 또 변화되는 시즌을 조금 감안한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두어야 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릴 건데요. 지난 금융위기 때와 그죠 또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어 일단 전쟁 변수를 제외하고 나면 네, 네, 네. 일련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런 요소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국내 네, 네, 네. 당장 대선이 이제 뭐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비교해 봐야 되고 준비해 봐야 할 것인가를 하지수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개인 매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이제 지난주 이제 뭐 동향을 좀 보자면은 예. 어, 미국의 3대 지수는 다 하락을 했어요. 예. 어 그리고 우리나라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시장은 이제 1.36% 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방, 선방을 그래요? 했고, 음. 어 거기에는 개인이 1조 3천억 정도 매수한 게큰 도움이 됐는데. 아,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은 다 팔았다는 소리죠. 아, 그렇죠. 그렇죠. <웃음> 네.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보면은 음. 지지난주에는 이제 코스피는 하락을 했는데, 미국의 양, 저기 3대 지수 중에 음. 저기 S&P, 아니, 아니, 다우존스 30지수만 하락을 예. 하고 나머지 두개는 상승을 했거든요. 예. 즉, 지난주에는 지 미국 지수, 지수가 좋았는데 한국 지수가 빠지고 음. 지난주에는 미국 지수 3대 지수 다빠지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또 올랐고 음. 좀 이게 약간 이제 엇갈리는 뭐 행태가좀 예. 보이는 것도 예. 하나의 특이점인데 결국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증시를 한번 조망을 음. 해 보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음. 생각보다는 예. 좀 길게 가는 느낌이 좀 있겠죠. 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과거에 국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아프가니 사탄 사태라든지,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음. 어, 또, 이제, 크림반도 음. 점령이라든지, 이런저런 것이 있을 때 대부분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승을 했고,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음. 우크라이나의 저항력이 만만치가 않다. 네. 하는데 또 푸틴은 푸틴대로 나는 음. 내가 한번 결심한 건 끝맺음을 봐야 돼뭐 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끝맺음이란으로 압박하는 음. 이란으로 정말 건드려야 되지 않을 핵시설을 지금 한번 예. 건드려 놨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뉴스는 뭐냐면은 제2의 핵시설까지도 또 음. 공격할 수도 있다 음. 뭐 이런 얘기가 오다 보니까 투자심리가 극도로 악화된 게 현재까지의 주시장 전반 현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예. 자 그렇다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 푸틴이 핵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좀다급해졌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석 예. 되는데 네네. 어 어쨌든 이제 뭐 핵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게 현실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하기는 무엄이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무이 <무의미하고. 웃음> 예,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생각하면 예. 다시 또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네. 어 이번 주에 일단 전쟁이라는 일과성 변수 이게 조금 생각보다 지속이 되지만 어, 이것을 드러내고 나면 오히려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본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단 이제 이번 주에는 세 가지 키워드를 예.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두, 두 개만 여기에 제시를 했는데 음.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3월 9일날 어차피 우리나라 이제 중요한 5년을 가름할 예. 이제 대통령 이제 선거가 음. 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의 어떤 공약을 보면은. 어동 동떨어져 있기보다도 굉장히 예, 예. 예, 이렇게 중앙으로 음, 뭉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가그게 실현을 가능하냐 여부이지 네, 그렇죠. 좀그 예, 예, 비슷해 그죠. 예, <웃음> 그래서 어뭐도친개친으로 비슷한데 어쨌든 이 중에서 전 대선 음. 후보의 공통 공약을 내걸고 있는 업종은 예. 누가 되든지 간에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수혜를 예. 입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의 어떤 공통적인 공약이 무엇인지 그와 관련된 음. 업종 및 종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어,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양해가 이제 그 지난주에. 이미 열렸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열리냐면은 음. 이번 주 11일날 끝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중국 양해가 열리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미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차 연임을 함으로 인해서 음. 다 나왔던 뉴스예요 예. 이런 뉴스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음. 또 지난주에 양해가 시작이 되면서 성장률을 5.5%로 제시를 이미 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와 있고, 이제 나머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로 코로나를 지속할지 여부예요 음, 이제 여기서 중국이, 그렇죠. 그렇죠 뭐냐면은 음. 중국이 코로나 정책이 목표가 아 제로 코로나 예요 코로나가 없다 음. 근데 이게 몇 년째냐면 (3년째)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음. (3년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즉 제로 코로나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인다면 아파트에 코로나 환자 한명이 발생하면 아파트 전체를 봉쇄를 봉쇄, 시켜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 중국의 소비에 음.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겠죠. 네. 아무래도, 어, 이동이라, 이제, 개인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사회활동을 음. 제약을 시키는 거니까, 이건 또 우리나라로 본다면, 우리나라, 미국, 중국과 관련된 소비재들이 굉장히 네. 그, 어, 미국, 저 중국의 수출이 음.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의 타격은 당연히 줬던 음. 건 맞는데, 음. 이번 양해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어풀수 있을지 않나 하는 음. 기대감이 현재 있어요. 예. 적어도 이번에 풀지 않으면 이제 10월 달에 시진핑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거든요. 음. 이제 그때 정도는 분명히 제로 코로나를 풀 거다. 예. 즉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양해를 통해서 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팔리고 있는 소비재주를 그, 한번 음.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 좀 살펴볼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음. 에, 미국이 FMC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 FMC의 가장 영향력이 큰 이번 주 10일, 음. 어, 미국 시간으로 10일이니까 우리나라로는 11일이 예. 되겠죠. 어, 소비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음. 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키워드로서 꼭지점을 음. 달아놓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예. 워낙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뉴스의 핵심으로 등장을 해서 이게 다른 뉴스를 다 뒤덮어버리기 때문에, <웃음> 어, 그동안 뭐, 뭐, 뭐, 남바원이었던 미국의 그소 서비전 물가 지수조차도 지금, 예. 어, 묻혀버리는 이러한 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음. 어, 전개되고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하디쇼입니다. 금융위기, 과거에 금융위기와 코로나 국면을 조금 비교해보면, 어떤 쪽에 어떤 업종이나 어떤 패턴에 투자해야 될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네. 좀 해보겠는데. 자, 지금 다른 점에, 다른 점이라고 지금 자막의 키워드에 네, 네. 인플레이션 물가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네, 어떤 점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와 어, 2020년 코로나 사태와에 네.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금융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가 오니까, 음. 그때 당시에 연준이, 예. 어, 그, 돈을, 그 돈을 푼게한 1조 달러 정도로 풀고 음. 있다고, 이제 총 연준의 총 자산이 1조 달러였는데, 한 3조를 추가적으로 풀어가지고, 예. 4조가 됐어요. 예. 곱하기 4가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즉, 풀린 돈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배가 되버린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는데, 이때는,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냐면 3.9% 뿐이 안 됐어요. 오, 아주 얌전했는데 풀린 돈에 비하면 왜 그랬죠? 그래, 왜 그랬죠? 그렇죠. 어,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지금 다는 음. 그대로 금융위기였어요. 예. 금융회사, 금융 시스템이 음. 막 망가지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IMF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풀린 돈의 대부분이 금융 회사를 되살리고 음. 금융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그런 돈이 다 들어가 버렸죠. 기업에 들어갔네요. 그렇죠. 기업에 그런데 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가를 자극할 음. 여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죠. 물가는 이제 개인의 소비가 가장 큰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음. 그러니까 풀린 돈의 양으로 어, 정도로 따지자면 몇 배가 풀렸느냐 음. 따지자면은 어,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 음. 이제 2020년 코로나, 코로나 위기 어. 때는, 어, 한 4조, 한 2천억에서 4조, 4천억 있던 돈이, 돈에서 대략 4조, 6천억 정도가 예. 추가적으로 풀렸거든요. 예. 코로나 때는. 지금 배가 풀린 거죠. 음. 풀린 돈의 양은, 어, 저기, 금융이기 때보다 비슷하지만, 음. 어, 배수로 따지자 이미 예. 돈이 많으니까 두배 정도 뿐이 늘어나질 않았는데, 다 알다시피, 물가상승률이 7.5%, 예, 예. 뭐, 이번 이제 또 나올 물가상승률은 뭐 7.9% 뭐 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무엇에서 차이가 나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풀린 돈의 대부분이 시스템 복구에 쓰여졌다고 예. 한다면, 이번에는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니죠. 음. 그러다 보니까 풀린 돈의 대부분이 소비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그때 개인한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코로나 때는 재난지원금이 많았다. 그 그렇죠. 이것과 극명하게 비교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음. 2008년에 없었던 어 지금 음. 현재에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어 이슈가 될 예. 것이다 하는 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또 다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방점을 찍을 것인가 예. 아니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이제 그 금리 인상의 방점을 음. 찍을 것인가 하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더 크게 음. 에, 지배하는 금융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글로벌의 전체 투자시장의 영향력 남버원은 음. 결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이 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거론하고 어 싶은 거고. 예, 자 그러면 자2000 금융위기 때 2008년의 금융위기 때와 지금이 특히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 변수가 확연히 다른데, 그렇죠. 예, 확연히 다른데 그것을 이제 투자랑 좀 연관시켜 보면 어떻게 또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제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아직 그 어. 음. 저기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제 그 경기가 좀 정상화되려는 이런 찰나에 금리를 제 올리는 게2제 그때 당시에는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 이제 2013년부터, 2013년부터 이제,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가 예, 이제 나오기 어느 시작. 어느 정도 이제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하면서 경기가 좀 하강으로 어, 꺾이지 않는가 하는 뉴스들이 막 나오기 예,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음. 어, 이제, 어,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흡수한다고 하니까, 이 기업의 어닝이라든지 음. 이런 것 이제 의심받기 시작을 예, 예. 하는 순간인데, 봤더니, 2013년 3분기에는, 어, 상대적으로 밸류가 이제 중요하게 투자자들이 부각이 된 거예요. 예,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음. 그 이전에 좀 많이 올랐던 기업의 가치가 어 너무 비싼 것도 음. 아니야? 그래서 뭔가 밸류 측면에서 보면서 이제 에, 종목 셀렉션을 했던 예, 거죠. 예. 그런데 단한 분기가 끝나면서 2013년 4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보니까 투자자들의 핵심 포인트는 밸류가 아니라 음. 어닝이었어요, 어닝. 자, 그러니까 기업의 2013년 C겠죠. 3분기 때는 네. 밸류,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하면 가치주에 그렇죠. 조금 집중을 했다가 3분기가 네. 딱 지나니까 네. 밸류가 아니라 어닝, 요즘 말하면 성장주, 그렇죠.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이야기네. 그렇죠. 그렇죠. 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분기 만에 음.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쉽지 않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밸류에서 어닝으로 한 분기 만에 확 음. 아, 돌아섰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한다면, 음. 지금, 어, 뉴스에 보면은 많은 이제 그 투자 전문가들이 밸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예. 가치주, 어, 뭐 배당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음. 과연, 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결국에 있어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유동성 음. 축소 이런 뉴스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을 사야 돈을 벌수 음, 있을까 음. 하는 데에 우리가 조금 더한 한참 높게 생각을볼 필요가 생각을 있다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 조금 전에 우리 조희업도 말씀하셨고, 지금 시장에서도, 예. 가치주의 투자, 가치주 주복 이런 경향들이 많고, 네네. 그렇죠. 또, 반대로 성장주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그것에 네네.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가치주 집중을 오히려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때 그때 당시에 음. 이제 그 과거에 한번 자료를 보면은 예. 이제 향후 6개월 후에 음.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뭐 비율이 뭐 그런 걸 예. 설문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예. 최근에 2016년 5월 이후 50%가 넘는 음. 사람이 주가 하락을 이게 예. 응답을 했어요. 주가가 음. 하락할 것이다 음. 앞으로 그런데 과거의 자료를 보면은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6개월 이후 예. 이후 6개월에 9.19%가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음. 좀 그러니까 이런 비관적, 지금 오늘도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때 다들 향후 6개월을 누가 좋게 음. 보겠어요. 그런데 그런 때 오히려 쌌다는 얘기예요. 음. 주식이 싸질만큼싸졌다는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고 음. 두 번째는 에, VIX 지수라고 해서 변동성 음. 지수 있지 공포 지수라고 그렇죠? 하죠. 공포 지수 어. 변동성 지수와어 보통 이제 10, 몇 음.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또 다시 30을 넘어버렸거든요. 예. 이렇게 30을 넘었을 때 주식을 사면은 음. 12개월 후그 30을 넘은 시점에 주식을 사스, 사고 나서 12개월 후 평균 수익률이 25%가 나왔어요. 음. 어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음. 무엇인가 비관이 팽배하고 뭐했을 주가가 싸질만큼 싸졌을 예. 때 과감히 매수를 했다면 음.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런 다음 싸질만큼 싸졌다, 뭔가 기분 나쁘게 싸졌다고 음. 한 것은 과연 가치주를 여기서 사야 될 음. 것인가 아니면 성장주를 사야 될 음. 것인가 하는데. 봤더니 성장주가 더 음. 훌륭하더라, 수익률 예, 측면에서는. 예, 예. 그럼 이 순간에 주도주로 갈 성장주가 무엇인가? 음. 그랬던 걸좀 생각을 한다면, 예. 다시 코로나 이전에 좀 좋았던 음. 어, 종목. 예를 들면은, 인터넷 관련주. 그러니까 음.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뭐 예, 관련주들. 예. 많이 빠졌죠. 그렇죠. <웃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지향주. 예. 이런 종목들. 그래서 요즘 좀 자꾸 거론되는 음. 게뭐 2차 전지주라든지 음. 이런 종목들이 음. 지금 거론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음. 어, 저희그 주목을 하면서 어, 플레이를 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예.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3월 2주차 주간주식시장 전망에서 전쟁이라는 변수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조금 이제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 뿐이지 네, 네. 결국은 지나갈 것이다. 네. 그럼 이제 본질은 금리, 경제, 자, 이런 쪽 인데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네네. 조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금리가 뭐내렸다가 올렸다가, 예예. 지금도 내렸다가 올렸다가, 예예. 이런 또 그때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이 오버랩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맞춰가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보면, 뭐 가치주라고 해도 결국 성장주가 많이 빠졌지만 이익을 여전히 내고 있고 그 이익이 좀 축소됐다 뿐이지. 예, 그래 예.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언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 드렸죠. 예, 예. 그래서 언이 중요한, 그러니까. 음. 예. 그래서 결론은, 어, 이, 지금의 이 국면을 지나고 나면 또 어떤 기업들, 어떤 업종들이 전체적인 경제를 견인할 것인가 예, 그 예. 부분을 봐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네. 보면 네. 어, 아무래도 성장주의일 가능성이 예, 높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네. 그시장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오늘 3월 2주차 주간 주식 어,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어, 저희들은 뭐 견해니까 투자자분들이 어, <웃음> 어, 참고하셔서 어, 각자 판단을 잘 하시는데 조금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어,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